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음, 다름이 아니라요. 제가 구독자가 5,000명이 벌써 다 되어가요. 음. 그래서 어,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,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. 정말 한 명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,500명? 음, 그 정도 되기까지 1년이라는 그렇군요. 시간과 그리고 좀 적지 않게 고생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전국에 파스리장 그리고 퍼블릭 골프장 그리고 정겨울까지쭉 돌아다니면서 정말 연습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나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어,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위해서 더 좋은 골프장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어, 이제 더 재미있는 골프 컨텐츠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어, 구독자 여러분들 및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어,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번 이벤트는 삼행시 이벤트인데요 제가 다니는 파스리 골프장, 파스리 그리고 골프장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 주시면 되는데요 주제도 없고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파스리 그리고 골프장 이렇게 삼행시를 적어서 어 지금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. 제거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제가 또 글을 따로 써놓은 게 있어요. 거기다가 댓글로 참여를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. 파리 그리고 골프장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셔서 삼행시를 지어주셔도 되고요. 두 개를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는 어 예쁜 텀블러, 리유저블컵과 골프공 그리고 골프용품 등 다양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주제도 없고 자유롭게 삼행시를 지어주시면 되니까 많은 참여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정말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정말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정말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만명 그리고 오만 명 어, 진짜 10만 명까지, 그날까지 정말 더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파스리비였습니다. 안녕.